오늘은 집 청소를 해볼까 합니다. 무너지지 않을까 만져도 보고 뒤침을 지고 둘러봅니다. 마당에서 뒤쪽 마당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. 왠지 조선시대로 순간이동을 한 느낌이 들어요. 둘러보다 보니 옥상을 발견했어요.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.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를 해볼까 합니다. 청소를 하고 나니 너무 개운하네요. 힘을 썼더니 커피와 달달한 게 땡겼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장을 봅니다. 소다와 설탕을 가지고 직접 달고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우선 설탕을 잘 저어서 녹여줍니다. 계속 저어주지 않으면 설탕 가장자리가 빨리 타버려요. 설탕을 녹인 후에 소다를 한 꼬집 넣고 잘 저어줍니다. 이번엔 정말 마시고 싶었던 커피를 준비해 봅니다. 이 정도를 소뚜껑에 직접 날이 제법 좋아서 노을을 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겨봅니다.